오늘 영상은 단만에 부동산 꿀팁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사고 파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브릿지 파이낸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릿지 파이낸싱이란 그말 그대로 여러분 다리, 다리 어떤 역할을 하는 단기 대출을 얘기하는데요 브릿지 파이낸싱 없이 일반적인 이런 사고 파실 때 잔금 치르고 키 받고 이런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의문의 숫자가 그죠 이게 뭘까? 요번주 오늘 복권해야 되는 그런 넘버냐 자 사실 날짜입니다 27일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한 거에 잔금을 받는 날뭐 영어로는 컴플리션이라고 그러네요 잔금 받고 들어가는 집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죠 잔금 치르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 키를 받아야 되겠죠 키를 받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를 자기 집을 건네 주는 날이 있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먼저 받고 그 잔금을 바로 이제 새로 들어갈 집으로 쏴주고 그 다음에. 키를 봤죠 새집에 그죠 새집 그리고 키를 건네진 헌집 이렇게 볼까요 예. 자 근데 이게 28일 29일 이게 여러 이 분들이 꼬여져 있는게 자기 집 바이어 도의 상황도 있고 자기가 들어가는 그 셀러 상황도 있고 이게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럴 때 쓰는게 바로 브릿지 파이낸싱요. 왜냐면 하 여러분, 우리 들어가는 집이 28일 날 잔금을 치러 달라고 하는데 키는 뭐 31일 날 주겠다. 뭐 이게 등등. 아 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브릿지 파이낸싱이라는 또 시스템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이게 날짜를 좀 변경하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이런 날짜가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어 있는 집이라든가 들어갈 집이 비어 있어서 좀레노를 먼저 하고 싶어. 예. 뭐 바닥을 바꾼다든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부엌이나 뭐 화장실 등등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쓰이는 게 브릿지 파이낸싱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레노 할 때만 쓰는 브릿지 파이낸싱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명이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잔금 받는 날이 27일로 벌써 계약을 했어요. 내 집을 팔았어. 27일날 잔금 받는 날. 근데 집을 찾다 보니까 좋은 집이 나왔는데 그쪽의 셀러는 잔금을 2 5일날 치러 달라요. 뭔가 또 무슨 스토리가 있겠죠? 꼭2 5일날 치러 달라는 거를 아 나는 안돼 나는 이때 2 7일날잔금을 받으니까 분명히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2 8일날치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에요즘엔 응. 예, 워낙 경쟁 심하지 않습니까? 집사기가 셀러의 날짜대로 2 5일날 치러 줘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치러 줘요? 돈이 이때 받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브릿지 파이낸싱이라는 거 근데 이게 비용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 이게 공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잠금 치르는 날짜를 며칠 이렇게 며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은행마다 좀 다른데요. 한 7, 8% 정도가 돼요. 연 7, 8% 그러면 막와 <웃음> 엄청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365일로 나눠보면 예를 들어 이거 아까 이틀 전에 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 두번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할 수 있고 비용이 더 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브릿지 파이낸싱 7, 8%라고 해서 아 너무 막 나는 안돼 무조건 나, 날짜 맞춰야 돼 날짜 맞추려다가 여러분 딜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할 겸 또는 좀 이사도 좀 천천히 수월하게 할겸 가치가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떨 땐이 브릿지 파이낸싱 안 쓰려고 날짜가 막 뒤로 밀던 대로 실제로 이사를 두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에어비앤비라든가몇 주간 그런 거에서 드는 이사 비용 두번한거뭐 이런 비용 다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브릿지 파이낸싱이 나실 수도 있다는 거 아하! 오케이? 그래서 꼭 날짜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면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뭐를 그럼 미리 이렇게 쏴주느냐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빌리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쓸 현금 자, 현금 이것도 다음 영상에 여러분 기회가 될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 디파짓하고 다운페이먼트를 헷갈리신 분이 계신데요 디파짓은 우리말로 계약금이고요 그리고 다운페이먼트는 그 디파짓이 이 다운페이먼트의 일부분이 될수 있어요 다운페이먼트란는 거는 몰기지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금액 외, 외적으로 다 필요한 현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실 현금 그거를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어차피 나머지는 은행에서 쏴줄 거니까 몰기지로 그래서 실제 빌리는 거는 그 자기 현금으로 썼을 만약에 집을 팔고 헌집을 팔고 받았을 그 현금을 미리 싸주는 거예요 새 집으로 아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의 막 7, 8%가 아니라 다운 페이먼트의 7, 8%를 일수별로 나눠서 365일로 나눠서 이자를 낸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은근히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꿀팁을 통해서 수월하게 동시에 사업하실 때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같이 또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날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딜을 놓치지 않는 어떤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Okay? 그리고 이 외적으로 또더 어, 동시에 사고 파실 때 꿀팁들이 있는데요 그건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성심성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얼굴에 성심성의껏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꿀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오케이? Okay?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